자 오늘은 어, 키워드 설교 또세 번째 시간 견디는 자 어, 앞에 이 견디는 자의 앞에 전제 조건이 또 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견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내용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 우리가. 견디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어, 라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믿으세요 하면서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혹은 뭔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내가 안되던 것들이 잘될거다. 내가 뭐 어려운 데에서 내가 다시 좋은 응? 긍정적으로 바뀔거다. 때로는 뭐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난해서 부여한 자로 거듭날 거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어, 뭐,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그게 실제적인 복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복.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받을 때 내가 부여하거나, 어,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뭐든, 예수님 묻으면 뭐든지 잘 된다, 라고 이제 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렇게 많은 이런 뭐 기독교인들이 부자 되는 비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또 있죠. 이게 뭐꼭뭐 뭐 저거 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사람들의 뒤그 속에는 잠재된 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게 진정한 복음적인 것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돼지포 볼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운동 선수들이 어, 이런 대한민국의 태능 선촌이나 이제 태능 선촌보다 이제 진천 선촌에서 많은 운동들을 하는데 힘겹게 운동을 하는죠. 이 힘들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어려움, 고통 위에서 자신의 꿈, 명예, 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나 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추어들의 목표는 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이 태능 선수촌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선발을 모아놓고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서 올림픽이나 아시아인 게임에서 내가 가서 금메달을 따기,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모두가 그금메달 따지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4년 뒤에 다시, 뭐 2년 뒤에 다시 도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 이렇게 운동을 할때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이것이 이, 이 표정들이 정말 힘든 운동이거든요 저거 어,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의 그 힘든 고통들을 참고 이겨낸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나의 꿈과 나의 명예 나의 부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도전해서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금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명예롭고 모두가 부유한 자가 되지 된, 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금메달 따고도 다 부유한 자가 명예라든지 다 이게 추락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생, 영원구원은 두, 두, 두 갈래길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선수들처럼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딱한번 밖에 없다는 거죠. 응? 딱한번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수들처럼 뭐 2년 뒤에, 4년 뒤에 아니면 뭐그 뒤로 계속 내가 계속 도전해서 언젠가는 금메달을 딸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선택이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곳에 선택이 되어버리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냐. 라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 이것은 정말 짐승의 표다라고 어, 조금의 의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모든 미혹에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견디고 그런 고통에서 예수님은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어? 견뎌야 하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우리 본문의 그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응?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의 이 말씀 이한 구절이 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것이 그냥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고난을 견뎌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이 10장 22절에 이그이 단어 있잖아요 히포메노 어 이거는 이, 여기는 여기 보면 남아있다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 견디다 기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 성경 속에 같은 이 히포메노의 단어에 들어있는게 있는데 어, 남아있다를, 남아있다가, 누가 보음 2장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수의 사람에 머물렀었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남아있었다. 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근심하였다라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째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도 아시고 또나렛에 내려가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아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예루사람에 예루 남아서 아버지의 전에 남아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정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비모데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뭐 견디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본문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그 앞절을 보면 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어, 지금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10장 22절, 16절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어, 16장 여기 적지 않았지만 제가 다들 책을 성경 읽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도 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 채찍질하리라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희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되 있죠. 근데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힘들어도 견뎌라. 내가 올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라. 견뎌야 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움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에 보낸가 같도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히포메로 머물러 있다 견디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합, 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 살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 똑같이, 어, 한글, 한글 성경에는 개역 번역에는 참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히포모네, 어, 히포메노, 히포메네라고 해서 참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함께 왕로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니까, 참아서, 참아서 견디면, 함께 왕로를 할 것이고, 또, 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를, 우리, 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다.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뎠고, 견디고, 참아야 되겠죠. 또, 베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어, 제가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우리가 그냥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대견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다음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룰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 참음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걸 다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되게 될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이 험난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히포메너에서 어, 유래된 히포모네를 보니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10절부터 보면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볼게요. 자 여기 10절,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리고 이게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10절부터 19절까지의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또뭐 모든 대적이나 놈이 대항할 수 있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어, 믿고 동행하고 그 인내를 버, 인내하고 버티면 견디면 우리의 영혼을 구,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심어 마지막 때는 넘겨준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들이 결국은 영혼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전에도 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도 환난의 인내를 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현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모섬에 유배, 그 전에 요한을 끓는 기름에 넣어도 죽지 않잖아, 않고, 그래서 반모섬으로 반모라는 섬으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인내하고 버텨서 결국은 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작성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마스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족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도를 믿고 나서 얼, 엄청난 고난들을 겪었잖아요. 자그 다음에 고린도구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계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도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어,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에 5절에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돼서, 예, 사도바울이 어, 어, 떠한 고난을 당했어요? 활란다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가가힘가 난동가, 수고로움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무명한 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았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구는 자천했으니까 엄청난 그수고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하고 어,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골. 골래서 1장 10절에도 죽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자라게 한다는 거죠. 말씀들을 자, 다시 한번 그고린도구서 6장 4절에 보면 그하나님 일꾼이 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어? 엄청난 혼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수많은 혼란과 고난과 그런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으로 먹지 못함을 다 견뎌서 육절부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디는 자들은 환란과 고난 등등 고난의등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견뎌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마스 2장 8절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당을 씌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있죠. 요한계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려나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과 환란과 고통들이 뒤따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 아까 사도바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우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이 짧은 이 육신의 생을 그 캐락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것보다 평, 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가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이약한 세대들 상황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우리 음료 광고에도 어,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어, 에너지 음료 어, 이 몬스터 드링크 에너지 음료인데요. 여기에 표지에 보면 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그 긁힌 자국의 그런 모션이 아니라 핥힌 자국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몬스터 드링크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숫자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 기메 달멧, 헷, 바브 여섯 번째 자잖아요 바브가 여섯 번째 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섯 여섯 육이 몇 개예요 하나 둘셋세 개잖아요. 육육육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 이 할킨 자국이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육육육을 뜻하는 음료라는 거죠. 이 이것이 단순히 이런 뭐 그게 에너지 음료가 이런 걸다 떠나서 에너지 음료 자체도 사람한테 엄청 심장에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음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얘네들은 대놓고 이제 666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이 이 알파벳을 뭐 히브리어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냥 그냥 아 디자인이구나. 어? 이런 뭐 이미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어 놓고 이들은 666이라 뜻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운전하는 사람들이 졸릴 때 먹고, 내가 졸리, 수험생들이 졸, 졸리니까 먹고, 막 이러잖아요. 안 졸리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대어놨고, 대,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의 광고는, 이게 뭐냐면, 그들의 광고 속에, 짐승을 풀어줘라. 이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을 풀어줘라. 갇혀 있는 짐승을 풀어줘라. 여기 눈이 이 이제 이이 광고에는 뭐냐면 어느 그 그룹 어 음악하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완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런데 이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눈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힘이 생기면서 막 열강적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짐승을 풀어줘라 이런 홍보하는 음료, 음료라는 거죠. 이제 대놓고 그냥 짐승 갇혀있는 짐승도 풀어줘라 짐승이 나타나라 뭐 666이다 이런 것들을 어, 정말 끄임직하지않뭐개념치 않고 그냥 다 대노, 대놓고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 독극물 네. 먹지 않으면 이렇게 오스트레에서는 먹지 않는 자들에게 외출 금지 아니면 위반하면 벌금 2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벌금 내고 실내 실내 입장 불가.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압박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세계 세계적으로이 먹지 않는 자들에게 외출 금지, 해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어 각국의 나라들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패스 안 받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그거 이제 탄압을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워서 이렇게 또어 시위도 하고 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 가나 항공사에 가나는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한다잖아요. 어? 독공을 먹지 않은 사람들을 태워서 오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이 요즘 또 한참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 뭔데 이 의무화를 논의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스트샷 그다음에 11월부터 관광객을, 입국객을 허용하는데, 독국물 마신 사람들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침내기 해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 독국물을 의무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까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 인데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종용이 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그 독국물이 뭐, 뭐길래 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어? 시민들을 탄압하고 먹지 않는 자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한교시록에 다 이미 다 말씀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교시록 13장 17절에도 누구든 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 우리는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는 현실이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못할 때 대비하여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뭐 굶주려서 굶주려 본 적이 없고 매매를 못한 적이 없잖아요 매매할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예? 매매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엇을 먹지 않 독국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를 못하거나 예? 내가 하, 하지 못하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나, 어느 공공연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금의 시대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독국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서 우리는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먹지 말고, 우리가 매매를 못하고, 굶어 죽는 하에서도 굶주려서 기근의 허덕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먹지 말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서 우리가 계속 쭉 봐왔잖아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뭐 어느정도는 준비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그 마지막 때 극에 달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거죠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주이신, 주인이신, 망군의 주이신 야시아 마시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즉시 순종해야 먹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한기상 17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 여우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 시내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소망하며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걸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지금 이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독봉을 맞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마, 매매도 못 해도 그래도 끝까지 버텨라. 제가 할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룹도 그분과 우리가 항상 동행하면 이렇게 열한 개상 엘리야게 먹이신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지만 저 또한 이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공난과환란이 있어도 고린도후서의그 말씀처럼 그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어려움에서도 결국 견뎌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없는, 없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지키고 동행하는 저희 거룩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초원합니다. 자이 그림 한 장. 우리가 이 손을 놨을 때이 절벽에서 이 손을 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힘을 버텨서 견뎌서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힘들고 고난이 어려웠을 때 손을 놔 버리면 벼랑 끝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놓고 힘들고 내가 힘들어.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너무 못했겠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 이제 그만 손 놓을래. 라고손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버텨서 기어 올라가서 벼랑에서 탈출하시겠습니까? 그 탈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또 함께하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서로, 여러분의 선택에 사망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그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우리의,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 요원교실의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있던 거를 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위에 설때 만약 당신이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정말 각자 도생 혼자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첫번째 오직 여덟 명만 방귀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네명만 소동과 고문에서 탈출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만 골리아스를 대적했습니다. 엘리야만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히브리 소녀 세명만 왕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고요. 한 여인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직 한 제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천국이론이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외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천국이론이 된다는 것, 이것 하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하고, 예수님의 항상 그 매일 매일 순간에도 우리가 어, 예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선택을 하는 방법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내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어,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 버텨서 견뎌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왕노로 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